<웃음> 저는 오늘 네. 컨설팅 도와드릴 한지나고요. 네, 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요 네. 메이크업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시더라고요. 들어 보니까. 그렇죠? 어, 맞아요. 잘 하시는 게 정해져 있으셔서 <웃음> 네. 오늘 곧그 타입대로 나오면 너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또 반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건 해봐야 되는 어, 부분인데 네. 어쨌든 그간 잘 썼던 색깔하고 오늘 이제 크리스탈님하고 어울리는 색깔, 객관적으로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찾다 보니까 비슷하실 수도 있고 약간의 다른 거, 의외의 컬러들도 찾아보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퍼스널 컬러 이제 찾아볼 건데 피부랑 눈동자랑 헤어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피부는 어쨌든 오늘 거의 맨얼굴에 그죠 피부 되게 깨끗하시네 피부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누구나 약간의다 노란피부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핑크 피부가 얼마큼 분포되어 있느냐를 보는데 크리스탈링 피부는 굉장히 밝으신 편에 속하시고 이 밝은 피부에서도 생각보다 노란피부 찾는 것보다 핑크? 이 정도? 이 정도의 피부들이 전반적으로 많아 보이세요 그렇죠? 이런데도 막 선크림 지운데 이런 데는 좀 노랗겠지만 민원으로 갈수록 핑크 근데 음. 눈에 띄게 특징으로 봤을 때는 눈에 띄게 이렇게 홍조가 심한 편은 아니시고요 음. 전체적으로 어, 이런 노란 피부도 있지만 요정도의 밝은 핑크 피부가 같이 섞여있는 음. 느낌으로 볼게요 음. 헤어는 염색 안 하셨죠? 어. 여기 뿌리 부분 네, 뿌리 여기는 부분. 조금 블랙인 거 같긴 해요 제가 미치머리인데 음. 음. 여기까지가제 제일... 원래 머리 보요 음, 탈색을 시 음, 정도까지 어서 했었었다가 덮었죠? 응. 응. 원래 헤어랑 잘 맞게 덮어주신 것 같아요. 응. 본래 헤어도 거의 블랙에 가까운 정도로 좀 짙은 편의 브라운이시거든요. 응. 블랙까지는 아니시고 이렇게 붉은기가 있는 이 정도의 진한 응. 브라운에 눈통제도 선명한 느낌이 있으세요. 응. 브라운이긴 한데 많이 노랗지 않다 보니까 밝은 줄잘모셨을수 있어요. 근데 응. 어, 어둡 많이 어둡지 않으시고 이 정도의 붉은기가 있는 자연스러운 브라운으로 하도록 응. 할게요. 이 정도. 응. 평상시에 무슨 색을 좀 주로 어떤 쪽을 즐겨 쓰시거나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음, 쿨톤 계열 음. 아무래도, 어, 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잘 쓰셨거든요. 음. 네, 잘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 컨설팅 오셨을 때 이제 자기 타입 찾는 과정이 있어서 그가 잘 썼던 색깔들이 어울리는 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탈링처럼 어,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관심 많으셨거나 다양하게 해보셨으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음. 음. 자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웜 타입이신지 쿨 타입이신지 보는데요. 지금 보는 색깔은 웜의 코랄 핑크고 지금 올린 색은 쿨의 카스텔 핑크인데 코 밑으로 입 주변의 피부를 보시면 웜톤, 쿨톤. 음, 피부에 정돈됨의 차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뭐, 밝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거나 톤이 다운된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음. 피부톤에 정돈된 느낌, 마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서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어느 쪽인지 음. 보시면 웜, 웜, 쿨! 아무래도 웜일 때좀 노랗기들이 안 보이던 부분들, 눈가 이런 데 보이고 홍조가 있으신 편은 아니었는데 되게 붉어 보이죠, 전체적으로 얼굴이? 근데 쿨색이 되면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면서 일정하게 정돈이 돼요. 어. 음. 핑크 대부분 다잘 어울리셨겠지만 이 정도로 오렌지 빛이 많이 들어가고 잘못 쓰셨을 거예요. 맞아요. 어때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핑크도 이런 핑크를 쓰면 은 음. 얼굴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핑크들이랑 닮았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음. 일단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피부톤의 정돈됨을 보시면 웜색을 쓰면 노란끼가 올라오면서 붉은기들이 도드라지고요. 음. 그 그러니까 울긋불긋한 느낌이 되고 콜색을 되면 노란끼들이 좀 지워지면서 깨끗해지면서 산뜻해져요 노란색에서는 피부 투명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쿨, 레몬, 옐로우 피부가 아, 그쵸? 분명히 같은 밝은 색인데 여기서 같이 깨끗해지고 산뜻해지는데 여기 누런 키가 올라오면서 답답해지고 이렇게 되게 산뜻해지고 그쵸? 죠오오 철이 많이 나죠? 염색 혹시 뭐 탈색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 네 이렇게 되셨으면 얼굴이 좀둘어지고 <웃음> <웃음> 피부화장이 좀 두껍게 되셨을 수 있고 피부가 음. 완전 산뜻해져요 그래서 헤어 염색이 탈색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골드를 더 벗어나서 완전 백금발 이 정도는 괜찮으실 수 있는데 보통의 쿨타입들이 너무 골드가 많이 돌게 염색이 되면 안 보이던 얼굴의 붉은기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음. 아나 요즘에 홍조가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 뭐 피부가 어두워진 것 같아 하시는 경우가 옷도 잘 입고 화장을 잘 하셔도 헤어색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가 너무 골드 브라운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반대로 파란색은 노란거랑 붉은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얼굴에 노랗고 붉은데 사이에 들어가서 일정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정돈됐다는거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만 끝에 피부부터 해서 토끝 피부가 어 파아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거의 없고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얼룩덜룩해지죠 음, 검색에서는 콜색을 되면 되게 깨끗해지면서 일정해지는 느낌 음 예쁘다 음. 음. 파란색깔 잘어울렸을거예요 물론 핑크나 이런것도 잘 어울리시겠지만 이제 파란색도 턱을 살짝 들어보시면 성에 반사광이 스킨이 이렇게 착 붙었다가 턱다 턱다 가 턱다 턱 좋게 어 충분되는 느낌. 그러면 음좀 붉어 보이고. 음. 그래서 화장품도 오렌지 쪽보다는 아마 핑크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음. 보라빛이 베이스인 느낌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어. 그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응. 어, 볼 입술 색감이 비슷하고, 그래서 되게 붉어지고 노래시고요 그래서 보랏빛이 들어간 레드 핑크 이런 거잘 어울리셨을 수 있고요. 어떤 애들은 되게 예쁘고, 어떤 애들은 안 예쁘고 하셨을 수 있는 게 오렌지 레드가 있고요. 수박 바레드 스크루 바레드 이런 거 예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스크루바 먹으면 예뻐지고 막 이런 느낌 이 있을 었수있어요 <웃음> 조스바 이런 거 입으면 아 먹으면 되게... 어 맞아, 이런 색깔, 입 어, 어. 색깔 참 많이 그렇죠. 잘 바르셨을 거예요. 틴트를 똑같이 쓰더라도 이거는 조금만 과하게 되면 되게 붉어지는 느낌 이쓰실수 있고 쿨톤 색깔을 쓰면 되게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해 보여요. 레드를 쓰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렌지가 없는 오렌지빛이 빠진 그냥 새빨간 이런 레드는 음. 되게 예쁘실 수 있고요. 음, 여기서 살짝 핑크빛이 들어가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이렇게, 응.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붉어지고, 자, 콜. 우와, 너무 느려지죠 응. 음. 콜에서 제일 깨끗해졌다가 웜색을 쓰면 색깔을반성감이 누렇게 뜨고 콜, 산뜻해졌는데 웜색을 쓰면 얼룩덜어요 아, 비 어, 이거는 정말, <웃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음. 네 핑크는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셨을 거예요. 아, 근데 핑크도 이렇게 코랄핑크는 약간 얼굴을 좀 홍조같이 보이게 만들거나 음. 너무 이제 답답해 보이거나 하셨을 수 있고 깨끗한 코랄 있 핑크를 쓰시는 게더 좋으세요. 음. 그래서 쿨타이잘 알고 계셨던 음. 것 같아요. 예전에한번 <웃음> 음. 받아본 적이 있긴 있어요아 그래요? 오 언제요? 장... 오래 되셨어요? 재작년인가 장... 작년인가, 작년인가. 어, 조금 어, 오래 된것같아 음. 어. 그거 하고나서 잘 하셨던 었것 같아요 그때도 쿨톤으로 잘 그죠 진단이 되셔서 음. 그래서 쿨에서는 좀 색감이 진하고 선명한 느낌을 겨울 타입으로 보고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여름 타입으로 보는데 둘다 사실 괜찮거든요? 음. 근데 겨울색은 좀 또렷해 보이고 선명한 느낌이 있고 여름색 있으면 되게 깨끗해 보이고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선명해지긴 하지만 얼굴에 좀 그늘이 많이 들어가고요, 겨울색에서는 밝은 색을 쓰면 좀 또렷해지면서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좀더 균일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늘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턱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짝 묻히죠. 근데 좀더 선명해지면서 깨끗해지는 느낌. <웃음> 음. 이렇게 얼굴 가까이, 뭐 이런 색도 나쁘진 않지만, 음. 어, 이렇게 되면, 아이고. <웃음> 얼굴 가까이에는 이렇게 좀 밝은 색을 쓰면 화장도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남은 거면 약간 지워진 것 같다 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웃음> 응. 그래서 얼굴 근처에 밝은 색을 써주시는 게 좋은 거. 어때요, 좀 밝은 색잘 입으세요? 네, 밝은 색깔 음. 뭔가 입으면 음. 더 예쁜 것 같아서. 음 맞아요. 어 맞아요. 중요한 자리 안갈 때는 사실 쿨톤에서 마음껏 활용하셔도 괜찮겠지만 오늘은 좀 화장이 안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중요한 날이야. 베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뭐면접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중요한 날일 때는 아무래도 메이크업도 많이 신경 쓰지 않나요? 그래서 그신경쓴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되는데도 밝은 색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늘이 많이 들어갔다가 어. 음, 불에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정도로 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음. 얼굴 근처에 좀 밝은 색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파스널 컬러 진단 받아보시고 나서 처음에 좀더 궁금하다 생각하셨던 건어떤게 있으셨어요? 음. 아, 좀더아 그래서 또 <웃음> 음. 블랙이 들어간 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흰색이나 그레이가 들어간 느낌의 색감들을 써주시는 게좀 블랙 이상의 밝은 어, 명도가 높은 걸 써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름 타입이시고 이제 궁금하시던 세부 톤을 한번 볼 건데. 여름 타입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위에 있는 색은 맑은 흰색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색은 그레이, 회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세부톤, 물론 이제 퍼스널 컬러 타입을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타입 진단을 해보셨기 때문에 좀더 세세한 거 궁금하셨을 수는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모른다고 되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둘다 예쁘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라서 사실 뭐 옷을 쓰시거나 하시는 데 있어서는 둘다 쓰셔도 돼요. 입으셔도 되고, 바르셔도 되고. 근데 이제 메이크업을 할때 쓰는 색깔과 옷을 입었을 때 쓰는 색깔에 약간 차이가 있으셨을 수 있어요. 음. 음, 음. 그 차이를 보자면 아무래도 뮤트 색감이 좀더 활용도가 높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섀도우나 블러셔나 이런 거를 이렇게 너무 화이트가 많이 들어간 걸 섀도우로 바르자니 조금 그렇고 블러셔도 어떤 때에 따라서는 약간 좀 하얗게 밝기에 따라서 너무 하얘면 좀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좀 하얗게 발색이 안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은 뭔가 뮤트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음. 내가 메이크업 스타일이고 뭐 음영화장하는 거나 이런 걸 좋아하면 뮤트 색을 잘 쓰셨을 수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색조 화장품은 아무래도 여름 뮤트 색감들이 조금 더 많고요. 음. 반면에 옷을 사러 가면 또 계절에 따라 좀 다른데 봄, 여름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깨끗하고 산뜻하고 화사하고 셔츠, 블라우스 이런 게 많고, 라이트가 많고 가을, 겨울 되면 유지, 이제는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옷 걸려있는 게 약간 니트나 이런 울 소재가 좀더 포근하고 색감이 이런 색이 더 많아요. 겨울에 니트 살려고러면 이거 사기 되게 힘들어요. 어, 어. 그래서 둘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화장품도 어나왜 라이트 톤이라고 했는데 왜 라이트 리퍼를 별로지? 막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그게 많은 분들이 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요점은 상황에 따라, 쓰임에 따라 둘다 쓰셔야 돼요 근데 어,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그래도 베스트를 찾아낸다 했을 때더 화이트가 들어간 거라고 대볼까요? 그래서 화이트가 들어간 대보면 피부가 좀더 깨끗해지면서 투명해져요 화이트가가까울수록 뮤트에서 좀 편안해지고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이 있고 네, 낯빛의 변화를 봤을 때 그레이에서 화이트로 가면 피부가 피부는 깨끗해지고 눈썹이나 입술색이나 이런 건 상대적으로 더 선명해지고 더 화이트로 가면 더 깨끗해지면서 투명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톤 뮤트도 되게 예뻐요. 뮤트 되게 차분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고 그래서 뭐 트렌치코트부터 해서 겨울 코트들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으실 거고요. 반면에 그냥 셔츠나 블라우스나 이런 건또 라이트 색깔 이런 색깔 들이 많죠.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더 화이트가 들어갈 때 피부가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져요. 반면에 여름 뮤트 타입들은 너무 하얀 거리보면 약간 혈색이 빠져보이고 음. 어 약간 청백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라이트 타입들은 피부에 화이트가 가까울수록 피부가 너무 얇아지고 가벼워지면서 투명한 느낌으로 보여지는게 라이트 타입의 특징이에요 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다보니까이 라이트 타입이 쨍하고 선명한 색깔들도 되게 잘 소화하세요 어. 또렷한 애들 라이트 톤하고도 친하거든요. 어때요? 좀 쨍한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쨍한. 가끔? 응, 이렇게 쨍하고, 립도 그렇게 쨍하고 선명하게 바르시는 거 좋아하실 수 있는 게 이런 색감들. 비비드한 초록색, 파란색깔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실 수 있어요. 이런 색깔들도 되게 예쁘실 수 있고. 그래서 어, 대부분의 라이트 타입은 좀 비비드하고 쨍한 색감들도 잘 입으세요. 이런 색컨들라고도 신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여름 나이트라서. 음. 뜬 음.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이런 거는 약간 정장 스타일로 옷을 입으실 때 아무래도 뮤트 컬러는 잘 활용이 되실 거예요. 음. 음. 근데 이런 거는 흰 티부터 해서 깨끗한 셔츠나 블라우스, 뭐 뭐든 다 입으셔도 돼요. 레이스 원피스 이런 것도 다 입으실 수 있고. 음, 겨울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 겨울 올때는좀더 포근한 느낌의 니트나 이런 거는 뮤트 색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음. 뮤트 라이트 사실 다 괜찮아요 음. 나름의 다 분위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어고보시면 그늘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음. 가까이 좀 최대한 밝은 색 어두운 색은 좀 멀리 밑으로 음. 카디건, 자켓, 점퍼, 뭐 스커트, 팬츠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음. 음. 근데 얼굴 가까이로 올수록 중요해요 그게 이렇게 흰기가 맑게 들어가서 깨끗한 느낌 이런 거는 밖으로 빼주시고 얼굴 가까이 불을 켜주셔야 돼요 음. 음. 그래서 얼굴 근처엔 최대한 밝고 깨끗한 느낌으로 흰기가 맑게 들어가실수록 더 예쁘신 여름의 쿨, 여름의 라이트 톤 음. 음. 그래서 이런 브라이트 색깔들도 예쁘세요 음. 네, 라이트면서 브라이트 색깔도 살짝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수고하셨어요 패스타님은 응. <웃음> 쿨톤에서도 얼굴 근처에 밝은색 쓰셔야 되는 여름 타입 응. 여름 타입에서도 흰기가 맑게 들어갔을 때더 예쁘신 라이트 톤이세요. 음. 음. 사실 뭐 옷의 패턴은 사실 상관없어요. 안에 들어가는 음. 컬러가 뭐냐, 어. 음. 스타일보다는 색깔이 가장 우선적으로 드셔야 되는 패턴이 음. 음. 습니다악세서리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악세서리도 음. 실버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로즈 골드, 그 다음에 골드. 골드 가느다라고 자꾸 이런 건 상관없는데, 크기가 막 커지고 막볼드해지고 이러면 좀 음. 올드해지는 수가 있어서. 컬러 렌즈 끼세요, 혹시? 네. 응. 컬러 렌즈도 똑같아요. 일백상통이에요. 실버, 그레이, 이런 쪽이 잘 어울리시니까. 그레이, 뭐, 애쉬, 뭐, 이렇게 되는 색감들을 쓰셔도 돼요. 네. 근데 반대로 막 앞에 브론즈, 뭐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색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피하셔야 되는 느낌. 음. 라이트 톤이라서 꼭 라이트만 쓰실 필요는 없고요. 뮤트부터 라이트부터 다크까지 다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근데 라이트는 아무래도 립으로 바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얘는 블러셔 색이라고 보시고 뮤트부터 다크까지가 리투틱 색깔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쓰실 거예요. 음. 어떤 거가 가장 잘 쓰세요? 음... 보통 다잘 쓰는 거보냥다잘쓰는거 같아요. 응. 거의 비슷하네요. 색감들이. 그쵸. 렇아코리요아 응. 응. 아, 이거 아주 정석적으로. 응. <웃음> 잘고 이것도 잘사셨고 그래서 음 응. 이거는 근데 약간 웜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어. 여기서 보면 요 밑에 이런 색깔은 쓰셔도 되는데 요 색감, 요런 색감은 피하셔야 돼요. 너무 어, 노래질, <웃음> <있을 웃음> <있을. 웃음> <웃음> 어, 노래질 수 있어요. 어이거 되게 노래질 수 있어요. 음, 그 근데 약간 그레이시한 이런 느낌으로 베이스를 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음. 이렇게 노랗게 눈으로 뜰수 있거든요 이것만 음. 지워하시면 되고 네 이것도 아주 좋네요 네, 잘 쓰실 수 있어요 음. 네 이거 되게 예쁘실 고 같아요 <웃음> 펄도, 사실 실버펄, 롤드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색감이 이렇게 발색됐을 때 색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펄감 있는 섀도우는 고걸로 <웃음> 응. 안 봐도 될 정도로 <웃음> <웃음> 안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맞고 니다 네, 대부좀 쨍하고 선명한 느낌의 색깔을 좋아하실던것 같아요. 응.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핑크에요 네. 핑크베이스로 쓰시는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얼굴에 핑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음. 옐로우랑 핑크랑 같이 들어가 있는 핑크베이스를 쓰시는게 좋고 음. 아무래도 어떤 브랜드건 간에 중간톤 이상의 밝기를 쓰시는게 잘 어울리셨을 것 같아요 밝은거 음. 음. 아 이런거 쓰시는구나 어, 네. 잘 알겠어요 요즘에 처음 써서 음. 하시는... 음. 네 이것도 괜찮아요 핑크가 되게 과하지도 않고, 옐로우가 되게 노랗지도 않고 괜찮은색도 고 얘는 색깔이 발색이 어떻게 되는지 잘... 거의 발색은 비슷하게 되는데 보시면 좀더 무게감이 있어요. 얘의 비해가. 어어, 잘하고 계셨네요. <웃음> 어, <웃음> 지금처럼 하시는데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나는 라이트톤이니까 이렇게 메이크업 해야 돼.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음. 보시면 돼요. 음. 음. 지금 퍼스널 컬로 아주 모범생처럼 정석으로 잘하고 <웃음> 계시는데 아, 그래서 내가 라이트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 하는 부분은 뭐 크게 없으시니까 내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있어요 음. 색깔을 풀 안에서만 사용을 하신다 그러니까 버건디림 이런 것도 바르실 수 있어요. 음, 음. 하실 수 있어요. 으 그런 쪽으로 또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톡 음. 그러니까 다운된 메이크업도 괜찮으실 수 있어요. 그럼 종종 할하할 베스트는 아무래도 이런 음. 느낌이기는 하죠. 네. <웃음> 근데 바르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이런 색깔도 한번 발라보실게요. 쨍한 애들하고는 약간 무드가 달라도 섀도우 메이크업을 좀한 날은 이런 색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잡혀 보여요. 얘는 눈이랑 입이랑 적절하게 좀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즈빛 나는 약간 터다운된 핑크? 로런거 되게 예쁘실 수 있어요. 그 입술 색깔 예쁜 것안 써보신 음, 색깔이죠? 음, 색깔. 이거 써보긴 했는데 응. 어, 많이 자존을 안쓰는 것 음. 같아요 탁해가지고 응,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보다 안 탁해 얘들도한번발라어요 발리는데 좀 준비 쨍한 건 지금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음, 잘 쨍한 거 안좋고 그런 것도 써보신게요 네 쨍한데 네. 음. 찐한, 이렇막빠짝빠짝한 느낌은 아닌데 그런 음. 색깔 되게 깔끔하게 맨 얼굴 비슷하게 나갈 때 입술만 그렇게 레드로 발라도 되게 예을것 같아요 음. 아이라인 이렇게 생, 진하게 한날 음. 음. 그런 날을 블러셔 생략하고 라인 좀 진하게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음. 음. 좀 맑은 핑크 제가 쓰시는 느낌인데 보통 핫핑크 바르시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음. 그랬을 때 약간 자연스러운 핑크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다음에 안에도 펴고 안으 이렇게 가면 입가셨군요. 더 컬러 다양하게 예쁘 확인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역시나 여름 쿨 타입이 나왔고요. 정말 생각했던 그대로 나왔죠? 반전 없었습니다. 저희 베스트 컬러들이고요. <웃음> 여기서는 어 여기, 이쪽 컬러를 보면 된다고 해요. 패턴은 뭐 상관없다고 그고 여기는 뭐 브랜드별로 이렇게 참고하면 좋은 색들 추천해주셨어요. 여기는 여기 있는 색들은 다 써도 된다고 해요. 응. 라이트, 뮤트, 브라이트, 다크톤 다 있는데, 그냥 다 써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색상들은 진단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반전 없었다. <웃음>